아 저다고요. 아, 를 o k a 오케이 m 네임? a m e Name. Name. Uh. Name. Name. Name. n a 밥 먹으러 <마거라. 웃음> 들이 어차피 안탈 건데 뭐. 자. 여기잖아. 아닌가? 여기인데 여기. 아니야, 거 다른데잖아. 따로 떠나 오는 거 아니야? 아, 반미반미 계란이라? 반미. 어, 아이 같이 나오는 거지. 이렇게다, 이렇게 이렇게 따로. 이건 못 참지. 이 가다가 호갱을 당했어. 커피를주 여기는 테이크 아웃이 아니라 테이크 어웨이. 이거 만원 아닌데. 5천 아이즈. 반배가안돼도 돼. 500원이 5 500원. 0 0자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애터봐죠 망했어요 아 너무 너무 센데? 이거 맛이? 맛있어? 어? 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가격이 여기만큼 싼 데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어제 스쿠터를 거의 사우나 같은 데서 또 거의 우리 어제 2시간 탔냐? 3시간? 시어 3시간. 3시간 탔더니 엄청 뭉쳤어요또 그리고 또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사러 다니고 막 그랬더니 다리도 뭉치고 몸도 뭉치고 허근해가지고 마사지 받으러서 죽으려고 하는 <웃음> 교진이 오늘은 떼꾸정물 안 나오냐 어제 진짜 떼꾸정물이었어 어제랑 똑같이 30% 할인을 받아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마사지 끝났고 이제. 빨래 찾고 호텔을 옮기면 될것 같아요 아, 빨래방에 맡겼던 빨래를 찾았고 이제 밥을 먹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만두 싫다, 바, 문자 싫다, 밥미 싫다 그럼 먹을 게 없어 아, 그래프 택시를 불러서 롯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호텔을 옮겨서 롯데 호텔. 오늘은 여기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내일 집에 갈 거예요. 와 여기 다 보이는구나. 전망이 되게 좋네. 그래서 여기 많이 오나보다. 길 가다가 아 진짜 죽을 것 같다. 배고파가지고. 왜 <웃음> 씨? 땡큐 아... 어, 몰라 로컬 맛을 즐겨야 돼 120? 그러면 4 0원 이게? 4 3 0원 하이. 아니, 치킨이다 치킨이야? 어. 치킨이야 아, 치킨? How old? How o l 15? 살 친구들이 5치를1먹는데안 어, 덥나? 안 덥나? 근데? 15? 15? 15? 15? 15? 15? 15? 15? 아, 아까보다 흐려졌어. 비올것 같아. 약간... <웃음> 아니, 저쪽은 해가 나잖아. 저쪽은 해가 떠 있는데, 이쪽은 지금 스, 스콜, 스콜 비가 내려. 지금... 와. 실내로 가야지. 뭐. 실내 수영장으로... 그렇지, 두개 있으니까... 나입 여기에... 어, 이렇게. 전망이 35층에서 그, 그 화장실이네. 아무도 없어. 아니, 아직 여행을 많이 안 오나 봐. 그지 사람이 없어. 아무튼 전망은 좋네. 여기 35층에 있어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쭉 하노이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는... 왜 아무도 없지? 구겨졌어. 구겨졌어. 온탕에 <웃음> 구겨져있어 <웃음> 소라게 같은데 이게? 동그라미가 이게 소라 껍질 같고 이거 막 소라게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? 어? 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괜찮아 시골벅적 해야되는 너무 없네. 야 사람이 또 없으니까 또 재미가 없구나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여기가 중심각? 신시가지 중심부 쪽인데 차가 엄청 많네 우와. 수영 마치고 저녁 먹으러 롯데마트? 아 롯데백화점 푸드코트? 여기가 싸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종업원들이 좀 일을 하기 싫어하네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스쿠터 타러 가거나 뭐 운동하러 가면 좀 사람들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재미없는 것처럼 수영장도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아도 놀기 힘든데 아예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이게 모든 스포츠가 비슷한 것 같아 아 이게 아까 메뉴에 4개가 그려져 있었는데 두개 나왔어 아, 두, 두, 어, 두, 두, 어 네. 종업원이 두개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 근데 19,000원이니까 1,900원. 한 개에 800원이네. 만두 하나. 그거 그냥어 어, 채채채 그런 패스. 아이냅볼. 아. 케어 어. 오이안 먹을래. 자. 소스. 듬뿍 찍어서. 이거예요? 어, 그것도 있고 그거 앞에 것도 있고. 이게 어, 야, 씨. 너 이거 만두 꺼잖아. 아. 나쁘지 않네 이거, 그렇지? 이거 어, 형, 밥 이거는 먹었어요? 밥 먹어봤어? 어 볶음밥 복순밥. 볶음밥은 복순밥은... <웃음> 야채인가? 어고기 샐러드 고기 어, 고기네 응. 한국은 밥이 뚱뚱뚱뚱하전이잖아요 동남아는 이렇게 흩어지는 밥이야 쌀이 쌀 자체가 국물 아니야? 똠양국 국물 같은데? 내가 봤을 때똠양국을안 먹어봐서 모르겠구나 규진이가. 탑 오브 하노이 65층? 65층에 탑 오브 하노이 오면 이렇게 돼있구나 벌써 만석이야? 웨이팅 있어? 아, 어, 68층? 층수로는 65층에 있고. 탑 이제 올라탑 오브 뭐 아무튼 전망대에 와서. 라이브 공연을 음. 하고 오늘 풀부킹이네요 좌석이 그래서 좌석이 없어가지고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는데 나쁘진 음.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야경 촬영하기는 좀안 좋아서 아무튼 조금 여기서 있다가 내려가야 되겠어요 오늘 풀부킹이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이 많네 수영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일로 이네 그러니까 오늘 3일차 베트남 영상은 여기까지, 마무리 하도록 음. 하겠습니다. 마무리 치 피나오네 응. 바이바이 음. 와 진짜 얼마나 t h a 지 I'm g o 주 n 여기 쌀국수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처음 먹어 o i n g to go to t h 네, 음, 시원합니다. 맛이 맛이, 맛이 시원하다는 게 맞아. 아, 한말 걸어. 맛이 시원. 이따가 태풍 때문에 비 온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해. 어, 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. 아, 이제 집에 가야지. 어, 아유. 왜 어? 착용감이? 와이기한사발 벌써 베트남 싸가면 됐네 노동남이 배달가야 배달 되겠네 어 상당히 편한데요 어 상당히 편하네 54만 9천 동짜리? 오 지구방이네 수준 이거 써야돼 아깝고 아 그렇지 가격이 어 이게 훨씬 베트남도 비슷하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러 바이크를 끌고 오네 우린 차를 끌고 오는 데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뭔 일이고 왜 이렇게 사람 많아? 야, 무슨 일이야 이거? 아 어, 지가 가야 되는데 이거 뭔 일이야? 이제 끝났다 인천가서 뭐 먹지? 인천가세요? 그 칼국수 먹죠? 앰물 응. 칼국수